안녕하니까 홍어장TV의 홍성철 원장입니다. 아, 금번 이 시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어, 바이오산업 핵심기술개발사업과제에 대해서 과제 공고문을 바탕으로 자세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번째, 어, 본 과제의 사업개요로서는 어, 미래 바이오산업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수 있고 파급효과가 큰 잠재 유망 IP 기반 기술 고도화 및 사업 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국내 바이오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 있다고 어, 봅니다. 지원 대상 분야는 향후 바이오 산업의 파급 효과가 크고 사업화 제품화가 가능한 바이오 분야 유망 유망 IP 쪽입니다. 음. 바이오산업 핵심기술사업의 지원규모는 세부품목으로서 어,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유망 IP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 그래서 예산은 13억, 25억, 24억은 내외가 됩니다. 대상과제는 2개, 4개, 2개 내외가 되고 지원 분야는 의학, 산업, 융합, 그림, 바이오 분야가 되어 있으며, 주간 기관으로서는 중소기업, 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20억, 30억, 1 0 0억원 이내로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간은 33개월 이내, 33개월 이내, 57개월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 추진 계획으로서는, 어,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업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평가위원회, 주관기업, 참여기관1, 참여기관2, 참여기관N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 기준은 대기업은, 어,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그 다음에 혁신제품의 경우 33% 이하, 중견기업은 아, 사업비의 70% 이하, 혁신제품명의 경우는 사업비의 50% 이하, 그다음에 중소기업은 사업비의 75% 이하, 혁신제품명은 67% 이하로 아,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반려산업, 그 다음에, 바이산업 사업 내용으로서 민간보담금 중, 아, 전금부담 비율은 대기업은 60% 이상, 중견기업은 50% 이상, 중소기업은 40%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사업비 기준이 대기업은 해당 사업비 50%, 중견기업 70% 이하, 중소기업 75% 이하, 혁신제품명의 경우 33%, 50%, 67% 이하 이렇게 준비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어, 현금부담 비율은 아까 말씀드린 렸 대기업 60% 이상 그 다음에 어, 중견기업 20, 50% 이상 그 다음에 수행기업 및 인간부담 비율은 40%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술료 납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어, 기술료 납부는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 수행인 과제에 영리주간기관 또는 영리참여기관에게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과 관리하여 기술료를 징수합니다. 납부 방식은 영리기관일 경우 비영리경일 경우가 구분해서 어, 징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정액기술료가 있는데요. 정액기술료는 대기업은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20%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를 정액기술료로 납부해야 하며 경상기술료로서는 대기업은 4% 중견기업은 2% 중소기업은 1%의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기술료 감경에 있어서 실시기업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고 혁신성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해당 실시기업이 납부할 기술료의 30%를 감경 가능하고 실시기업은 감경받은 기술료를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시회견학, 연수, 교육 등 인센티브 재원으로 활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 바이오산업의 그 핵심기술사업의 지원 분야는 창의산업으로서 바이오의학 아 첫번째가 초기 IP 고도화를 통한 사업 활성화 두번째가 유망 IP 기술 이전 사업 촉진 세번째가 혁신 IP 글로벌 제품 사업화로 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신청 자격으로서 주관 기관은 접수 마감일 현재 법인 사업자이어야 하며 뭐 평가 위원회 개최일 이전 이전에 기업 부설 연구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요. 참여 기관은 뭐 주관 기관 주관 기관과 공동으로 어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 기관, 연구 조합, 사업자 단체, 의료 기관 등아 산업 기술 혁신 촉진법 제11조 제2항 같은 법시행령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에서 지원 대상 부분이 있는데요. 지원 대상 부분은 다음과 같이 참고를 바겠습니다그 다음에 동시수행과제 수에 대해서 중견기업은 정상기업 5개, 한계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4개, 중소기업은 정상기업 세개한계기업은두개를 신청할 수있습니다그다음에성그수행과제일다주에수는비영리기간과영리기간을 그 구분해서 판단합니다그다음에 이것도 지원 대상에 관계된 자료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그다음에 아 평가 절차는 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서명검토, 협약체결,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위원회 통보, 신규과제, 확정, 협약체결 및정부지원금 지원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요, 요, 요상으로, 어, 산업통상자원부 어, 바이오산업 핵심기술지사업 개발사업까지에 대한 안내말씀을 아, 자료를 참고해서 아, 안내말씀 드리오니 어, 참고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